예, 손가락이 이렇게 준 거예요, 전자를. 네. 전자를 주면 다 마이너스로 대전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서, 서, 마이너스, 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래서 똑같이 벌어져요. 아, 어, 그래서 깜짝이야. 얘도 똑같이, 만약에 이 대전체, 에보네트 막대랑 손가락을 동시에 치웠을 때도 얘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예요. 어? 진짜.. 이 어려운 거를.. 너무 멋진데요? 이 문제 좀 어? 풀어주세요 유리막, 유리막대를 명주로 문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유리막대, 유리막대를 알루미늄에 가까이 하였더니 공분선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모두 그렇지요 다음 는 과정에서 방전을 하자 한다 아.. 볼게요 지금 유리막대, 알루미늄막대, 고무풍광. 유리막대를 명주로 문지른다. 그, 이시념은 드러나가는데. 털, 유영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 콜딩스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